세하버스픽스는드킹추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타이머 켜야죠이 타이머가 안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보세요 여러분들 누거지 모르겠는데 같이 할게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미션이 끝나고 있는 순간 옛날에 비즐란티 없을 때 저희가 이 미션 어떻게 했겠습니까총 어? 맞으면 안 된만. 이런 불쌍한 적들 같으이라고 내가 널 넘어뜨렸어! 오마이갓 아 oh 깜짝이야 어? 방금 제가 뭘잘본것 같은데 여기 아까 사람이 있었나요? 이럴때는 술을 한잔 먹어야 돼 이거 빼고 남의 집 그래픽카드 빼서 가야 안돼 RTS 3060 이걸 챙기고서 저희 집까지 가는거예요 오마이갓 우리팀 지금 보시면은 오른팔에 피가 묻어있는데 아 깜짝이야 다잇! 케찹 햄버거 먹을 때 이거 찍어보면 돼요 아 미션 클리어 그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틀어드려야죠 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 누구야? 우리 팀이 죽었지 두금을 키자마자 누가 군 죽어 나갔어. 다음 미션. 방탄복이 없는데 그냥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구 인구수가 60억에서 80억으로 늘었대요. 보셨나요? 라떼는 인구 60억이었네요.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랑 이제 동년배 아저씨들날 겁니다. 어우, 시간 참 빠르구만. 35,000달러 미션 클리어. d t 5가 할인하면 사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타를 지금 얼마에 판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3만원에 파나요? 할인할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어, 정가 주고 사면 아깝다고 거의 10년이 다된 게임인데 아직까지 정가를 받는다? 이거 사람들이에요, 오, 오 뭐야 멋있어 자 갑시다 출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피날레요 이게 보상이 2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줄지 설마 저한테 또 돈을 몰아주지 않으시겠죠? 에이 설마 아, 네, 이런 진작 막지 못했어 예상목 206만 2천 달러 자 갑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아이 시민 아, 아이 시민인 줄 알았네요 우리팀 아이 이거 진짜 시민 됐서 키플롬 두명 가방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폭파 담당 이게 갬성이지 바짝바짝 바짝, 빅 빅빅빅빅! 아 버튼, 아 버튼! 여러분들 이게 비밀번호에 아마 숫자 2번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현금을 챙기시면 됩니다. 하나씩. 여러분들 이게 마우스 연타라는 게 마우스 수명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무뎌지고 밖에 보면은 초월 한발 들어와요. 라 이따. 바이크 엘리트 가능할것 같아요 이거.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다왔다, 낙하산 강아? 자 분수하시고 점프하시고 날아가시고 뛰어 내려. 이거 앞이면 죽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계곡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밀 기다리고 계시는 분요. 팀원 두 분이. 좀만 더, 아이! 자, 살짝 아쉽게 여기서 달라. 문방님은 정확하게 찾지. 와, 진짜 퍼시픽 하면서 제일 기쁠 때, 보트 타고 나갈 때, 이때가 끝난 거예요. 과연 엘리트가 성공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 내가 플래티넘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트는 실패. 실패죠? 아, 백득간 현금업계, 231600달러. 0만 돈이 너무 많은데? 586만달러? 잠시 자동차 차고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잘하면은 통장에 천만달러 찍힐 것 같은데? 먼저, 바피드 허슬러. 제가 녹순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단은 팝시다. 50만달러.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58만달러. 루이너 ZZ8, 98만달러. 브라바도 그레즐리 10만달러. BF 위블 커스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차인데, 제가 잘안 타요. 117만달러. 캐런 썰튼, 8만달러. 나이샷. 지금 제 통장에는 무려 930만달러가 있군요. 카드도 습격, 다이아몬드. 출발 아 안돼 어. 여러분들 50% 안주셔도 된다니까요 참고로 지금 운전자분은 면허가 없다고 뭐지? 해요 목적지 도착 내리시고요 여기 옆에다가 붙이니까 4명이 순식간에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꿀팁 얘다 부사람 그 오랜만에 보는 다이아몬드 합시다 이즈 수입 388만 6720달러 오베르막트 센트넬 클래식 최근에 와이드바디 개조 버전이 나왔던 그차 맞습니다 아 제가 브론즈 이게 정상이에요 획득한 현금업계 159만 9999달러 지금 제 통장에는 천만 달러가 돌파되었습니다